진짜 너무너무 좋은 크림인 것 같거든요 여드름이라든지 여드름 흉터 치유하는데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. 닥터설레임의 강정화입니다. 여드름 흉터를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고 문의하셔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당 속에 이 피지 덩어리들이 있잖아요. 거기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. 즉 염증성 질환이거든요. 사실 여드름 흉터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것 같아요. 여드름 붉음증, 여드름에 의한 색소침착, 여드름 흉터 이렇게 분류가 될것 같거든요. 저희 병원에서도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엑셀 브이 레이저거든요 엑셀 브이 레이저를 하면은 뭐 여드름 불금증이라든지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한 평균 3회 정도 하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제는 여드름이 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막상 치료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여드름이 좀 꾸준히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기 전부터 사실은 저는 뭐 여드름 바르는 약을 주로 처방을 내고 있거든요 크레오신티와 같은 항생제 일 때도 있고 스티바 a 연고를 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드름 색소침착 이라든지 붉금증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치유를 하면 빨리 호전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고민이 된다고 라 하면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치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, 제가. 일반적으로 두 가지 약제를좀 사용하고 있긴 하기는 한데 제가 주로 선호하는 약제는 사실은 이 스티바 A 크림입니다. 이 스티바 A는 비타민 A 유도체인 트레티노인 성분이거든요. 그래서 피지 분비량도 줄여주고 각질층 탈각도 유도시켜주고 진피층에 흡수되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거든요.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여드름 흉터 세 가지가 있잖아요. 붉음증, 색소침착 흉터 사실 이 모든 것을 좀 약간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스티바 A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농도가 있어요 0.01, 0.025, 0.05%가 있거든요 그 0.01%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이 트레티노인 농도가 좀 작으니까 사실 여드름에 호전되는 것도 좀 더디기도 하고 사실 콜라겐 생성되는 것도 덜하다고 이렇게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주로 스티바 A의 0.025%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터 같은 거 치료할 때좀 빨리 개선시키기 위해서 0.05 같은 좀 약간 고농도를 좀 처방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얼굴도 붉어지고 예민해지고 이런 게 심하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절대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내가 여드름이라든지 여드름 흉터 이런 걸 개선할 때는 0.025% 만 쓰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스티바 a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다 시피 굉장히 불편하다고 라 했잖아요. 얼굴도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서 좀 잔주름도 잘 생기고 외부 활동 을 하면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그럼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까요 것인가. 스티바에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소량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. 사실 이게 어느 정도가 내 얼굴에 맞는지 모르잖아요 맞죠. 그리고 또 가끔 이 스티바에이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한 분들도 계시 거든요.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약간 뾰루지가 나거나 하면은 사용을 멈추셔야 됩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단지 뭐좀 건조하고 약간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농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스티바에이를 사용을 할 때는 토너 다음에 바로 사용하는 게 사실 흡수도가 좋긴 하긴 하거든요. 얼마나 발라야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이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용량을 얼굴 전체에 펴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금 조금 덜어가지고 이렇게 좀 펴바르는?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긴 하고요. 크림에 좀 섞어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 스티바 A가 바르면 좀 건조해진다고 라 했잖아요. 그래서 스티바 A 크림을 사용을 하실 때는 에 약간 좀유분기가 들어있는 보습제라든지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모공을 막지 않는 호도씨 오일이라든지 뭐 호호바 오일 그런 오가 있으니까 그런 걸좀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스티바 A 연고를 바르고 나서 한 3~4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 각질 두두두두.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좀 피부에 건조함을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많이 건조하다 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좀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크림을 바른 다음에 좀 쓰시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 스티바 a 연고를 바르고 나서 약간 좀 피부가 두껍고 피지량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지량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재생 속도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한달 정도 바르면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색소침착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가좀 색소침착이 생기지 좀 오래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도 좀 너무 오래 되지 않았으면 한석달 정도 꾸준히 치료하면 도움이 되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이 스티바 A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밤에 사용하셔야 되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잘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유분기가 있는 그런 크림이라든지 오일을 사용하셔서 건조함을 해결을 해야 잔주름이 안 생긴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땐 진짜 너무너무 좋은 크림인 것 같거든요. 여드름이라든지 여드름 흉터 치료하는데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고민된다고 라 하면 은 당장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